안녕 안녕 모레림스가 검은달의 교단이라고? 모르피드리아나스라는 이름의어 이런 그들의 충성 의심하는건 오호 틸에서 만난자들이고 수준이만큼 소심한 사람이야 보통인이 아니야 모레림스 왕녀 원로 위험한 짓도 많이 알고 있을거야 그녀를 잘 알만한 사람 도렘밖에 없지 아무래도 근데 행적을 찾아내기만 하면 문제의 교단에 대한 추적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쉽지 않을까요 벌어지는 후회하기는 너무 아깝다 좋아요 신경을 확설 시기. 에 재앙은 대용수일 가능성이 여러모로 노, 높아진다 호호 탈티인 도렌 자 도렌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도렌 여기어 있다 찾아 자 도렌입니다 반갑습니다 덥다 어후 그 날씨 습해요 보기 어려운 조합이군요 무슨 일도 있나요 모리비스라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요 알다마다요 사인의 밭에 좀함 명이다. 네 명이 밭에서 명이 뭘뭘 어어어, 개념의 지하에 새로운 말썽을 찾아낸 일, 연성연금술 특출난 재능을 보여는 사람이죠. 자 원정대 일을 하고 어허 이럴수가그 아이는 소심하고 자기 얘기를 제대로 말하지 못한 성격이었어. 그런데 그런 일들을 어허. 개발 중인 약물을 스스로에게 투약 약을 했다는 게 진짜구나 아이고 진짜 약했네 호문클로스 연성 이후 거의 만나올 수 없었다 어 남자처럼 남자처럼 꾸미고 나있다고? 뭔가 다르죠 느낌이 젊은 남자라 탈렉 탈렉 아는 이에 제 제자 중한 명이라고 어 그래요 20번째 제자가 될20 제자가 20명이나 있어요 헬에티스가이브을 폭발로 많사서 목소리 었다 아이고 아 그래서 화상 이 있었구나 이게 사령부 쪽이 자 10패 탈틴 사령으로 가겠어요. 오케이. 모리비스 탈렉에 대한 정보를 얻었구요. 자, 뭐 이제 아마 얘한테 물어봐야겠죠? 안드라스한테. 안드라스, 안녕! 두 종족의 원정대구성은 전혀, 전혀 알고 있습니다. 병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어 로젠파이크씨 어떤 의미입니까? 역시. <웃음> 우리만은 들은 책도 <척도> 아니야. <웃음> 아 겁나 웃기네 그래 인마 이 짜시드라 이게 이게 바로 밀레시아야 이짜시들아 억울하면 네가 클라우스라 잡아 이 짜시가. 어? 자 얘가 잘못한 건 이네. 자 당신도 저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안 들어서 무슨 일이야? 급한 정갈이 와서. 그림자 세계 경리되었던 자가 탈출했다는 소식이 나다. 어허, 저 유명한 용사인 걸요. 자 보자 한번 볼까요? 연금술사 한명 이름입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 그렇다고 한다. 이름인지 몰랐습니다. 손님과 길게 얘기 나누기 힘들다. 자 그림자 자레스 자레스 어디서 많이 보냈는데 자레스 천에 그 갇혀 있던 애 아니었어게? 감금되어있 아저씨 자 호문클로스 실험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수색을요 자레스 그림자 미션 카르 펫 누나 어 알수 역시 서로 안아보네 그레나트씨 말씀하시는 거죠 오호 자탈팀 미션 가겠습니다 자레스의 흔적 얻기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수상 흔적 1 0개를 모아 자연스 자레스 의 흔적 획득. 어탈틴아 지금 나다러 지금 탈틴 그림자 미션 하라고 지금 나다러 그럼 지금 아딱 귀찮게 하네 이거 이거 지금 아무 미션이나 하면 돼요 이거. One eternity later. 흔적들을 다 모아서. 이제 뭐 자래 쓰 흔적이 나왔고요. 자래 쓰 흔적이 나와서 사용해 보니까 이 선, 이, 이런 이상한 어 그림자 세계로 들어와졌습니다. 네, 제너레이션 진행 중인데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도 거의 한 45%는 깬것 같다. 어, 좋아. 이거는 뭐죠? 아, 야, 채딩 아, 우리 길드 오늘 채팅이 좀 약간 그래가지고 자 넘어갑시다. 자레스 이면을 보는. 눈. 이거 뭐 흔적도 알려주는 건가? 자, 세갈린길 중에서 광장 쪽으로 이어진는 방향으로 자레스 발자위 이어져 있다. 광장 쪽으로 가보자. 오케이. 아, 이 뭐야? 외기 나와. 외기 나와. 음. 자레스가 숨어 있는 그림자 세계. 어. 갑시다. 자레스 저번에 한번 내가 체포했던 애 같은데. 음. 덤불 속? 덤불에 숨은 자레스 흔적? 아뭐 덤불 너무 많잖아, 이거. 그 12분 나눠서 아마 50%만 하면 될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이거 그거죠? 12분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챕터 정보 50%. 더 나왔네요. 조금 더 아마 그 아칸님도 이쯤에서 끝났던 걸로 기억해. 둥지 안에 따타나리 세개 담겨 있다. 자, 둥지가 보이지 않게 덤블로 가려주자. 아, 역시 우리 밀레시안 착합니다, 역시. 춤이부엇 갑자기 춤이. 자, 사는 적? 덤블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뭐, 뭐 나오나요? 하나하나 다 뒤져야 되네. 보니까 아, 짐승의 털, 자레스의 털이라고. 아, 그런 끔찍한 일은 좀 싫어. 어 무엇을 피해 숨어있던 걸까? 자비스가 숨어있었다고? 어허. 성당 방향으로 성당 쪽으로 하라고? 성당 쪽으로? 성당 쪽이면 어디죠? 성당 쪽이면은 아 저쪽이요. 오케이. 갑자기 성당 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좀 걸어가겠습니다. 아, 패트권이 되지? 오케이. 성당, 성당. 이쯤인데? 어, 이쯤에 있었는데 성당, 성당... 음... 성당 여기 아닌가? 아, 여기는 차다. 나 혹시나 디바이닝 가면 해놓고 갑자기 애들이 나타날 수 있어. 자 어, 어제 찍혀있다. 우선... 어허... 음... 이면을 보는 눈을 상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자. 지금 쓰고 있는데... 어, 이럴 줄 알았어. 이것 봐, 이것 봐, 이것 봐. 이... 빌리빌리 왔어. 빌리 어? 빌링이 왔습니다. 여기서 딱 나올 것 같았어. 느낌이 특성 이펙트는 너무 이쁘네요. 네, 이번에 이펙트가 되게 이쁩니다. 어 정신을 차리고 흔적을 살펴보자. 연금술 화덕 조으로 나와 있는 발작 하나 발견이다 발작 화나 볼라고 이렇게 한 거였어. 호호, 역시 라비스트님의 축 약간 좀 낌새가 싸다 싶은 뭐 나오는 거야. 하여튼간 자. 이메일 사용하는 분을 이해서자릿스 흔적을 찾아보자 라고 했고요 어어 갑자기 다 나온다 야 여기서 나올 줄 여기서 나올 줄은 몰랐는데 여기서 나올 줄은 몰랐는데 뭐 좋습니다 잡읍시다 다행히 이렇게 어렵진 않네요 흔적을 살펴보자 다시 또 꾸역꾸역 하고 있고 사람 탈틴 사령부 쪽으로 나아있는 발작 하나 발견 사령부 쪽으로 갑시다 let's go 오늘 메인스트림 클리어 하면 어, 다시 제활때 6시간 걸리는것 같습니다 다른들 보니까 그 녹화 본 영상 시간 보니까 6시간 정도 걸리는것 같아요 6시간 자 손장하게 발자 지어져 있는 상태다 어 보자 또또또 또, 또. 여기 엄청 많이 나와있네 이쯤에서 넣었자 설마 여기서 나오지 설마 음. 다른 말자 찾아보자 보자 다른 발자 왠지 안맨 안쪽 있는 거. 이런 거 항상 맨 안쪽 있는 것부터. 이거 또 아니었어? 빠르게 하면 그렇고 사람 발자국에서 사람의 것이 아닌 기운이 느껴진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어이 또또또또또또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야 여기서 나올 줄. <웃음> 아니 여기서 이 좁은 데서. 아니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네 잠깐 잠깐. <웃음> 이렇게 좁은 데서. 어 다른 분들이 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쇼? 됐습니다. 어? 뱀들 다시 한번 흔적을 살펴보자. 어 거기 누구시죠? 어 차나 차나. 자 한번 어, 위에서 자했으나 보겠습니다. 잘했수 있네. 역시 아 맞아 예, 맞아. 전이 나왔던 애 맞아. 그때 저 잡았던 애 맞네요. 어 야, 오랜만이네. 아 이런 한계인가 보네요 꽤 오래 버텼다 생각했는데 어, <웃음> 되게 털털하게 말한데데 음... 제가 잘했으니까 맞습니다 야, 되게 오랜만이다 너 아직 있는 줄 몰랐는데 당신을 본 기억인 더 도망갈 생각 없으니 마음 놓으세요 바깥에서 얘기해보자 <웃음> 아 이렇게 데리고 나오네요 또 짜시기 말해야 순순히 잡히는 거 좋구만 어, 그런 자세 좋아 이런 자세 좋습니다 이런 자세 좋아요 잘했어, 있지? 아마 그저 헐, 참입니다. 잘했어, 있어. 올라리오, 올라리오, 올라리오. 설마. 올라리오, 올라리오, 올라리오. 탈티에 잘했어야 돼요. 잘했어, 있죠? 설마 이 위에 있나? 설마? 아닌데? 자, 잘했적이네요. 도망가지도 않고 있었네요. 짭식이 착한데? 자, 어떻게 격리있던 그림자를 탈출한 건가요? 아 그럼요. <웃음> 자어떻게오라 글쎄요. 나토 밤도대로 어허. 빛났다고 생각했던 스스로의 이성에 먼지가 켜게 쌓이고 열정과 통찰 희미해지기 느낀 게 오호 오호 이천이 영감술사의 말로. <웃음> 어? 옛 동료가 나타났다. 옛 동료라 아무래도 그 사람이겠죠? 눈앞에 안개한 사거는 가로를 쓰고 안개에 몸을 묻히라고. 호호, 당신이 걸려버렸네요. 탈레기냐? 차분한 헬베티스니들에서 우리 영국의 큰 진척을 안겨주었죠. 호, 탈레기로 했던 겁니다 새로운 힘, 음, 이성 넘어야 이성 경계 넘어야 일을 다시한번 만날 수 있다고. 음, 음, 음. 병사들다가 자렛을 데려가려 한다. 오케이. 세기는 어쩌면 맞다운 여러 장의 종이 같은 것이도 있어요. 볼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아주 조금의 선을 경계로 나누는. 음. 자, 일단 잘했으니까 자폐 세가 영창 기본으로 만창일 때이고요. 아, 일단 일단 탈영했으니까, 아, 탈영은 아니지. 일단 탈출했으니까. 아, 만창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물론, 길드 채팅을 전체 텔에서 안 보이게 해야지만요. 아, 그냥 일부러 한거예요 제가 상관없긴 상관 해야는데. 음. 근데 혹시 보니까 개인, 길드원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가려놓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 어디죠? 이제 슬슬 끝날 것 같은데 테유두인아테유두인가이레아 샌마이지 자 샌마이 평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또 마레드랑 대화를 하고요. 근데 밀레시안 걔는 언제 나오지? 마니엘로? 걔는 언제 나오는 거야? 이미 나온 거 끝이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허. 자 바투르랑 미르홀둘다 서로 좀 친해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보자 길치 왕정 영념수사교단과 것과 심지어 간부고 아무래도 배반 때린거죠 아무래도 느낌이 순찰의 간격을 줄였습니다 키큰 남성과 조금 작은 여성 아무래도 걔 둘이겠죠 호호 보자 역병은 소강되었다 아 다시 사라졌네요 유물을 빼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로젠팔기 한대 모았기 때문에 병은 사라진거 아닐까 아 이게 유물들이 모이면 역병들이 좀 사라지나보네 오! 호호 상태가 악화되지 않아도 완전히 낫지 않았던 엘리프들도 증상이 뭐 사라졌다 바로 사라졌네요 자전염병 사라졌고 그 다음에 또 재앙이 있다 했죠 홍수 대홍수 같은 관련 그런 종인데 말해들 따라 잠복해보기. 아이 또 어디로 와야 되겠 또이거또아 <웃음> 얘들아 얘들아 짜 어디를 좀 알려줘라 좀 제발. 어 다시한 위치 한번 확인해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확인. 여기 어디야? 아 오른쪽. 오케이. 여기 날수 있나? 아 여기 비행 금지.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어 레빈이어서세요. 오 반갑습니다. 로젠 그냥 배시가 답입니다. 배쉬를 쓰세요. 배쉬? 아, 스포일러 아직 하지 말아주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스포일러 아직 노노노노해. 스포일러는 안됩니다. 봅시다. 자, 말 걸어봅시다. 예상한 것도 다타할것 같은데 준비됐습니까? 잠보. 샘마이평원은 길드... 아, 여기는 비행금지구역이다. 아, 고맙습니다. 어, 나왔네요. 모리비스. 오호 우리 개의 차질 생길 거야 거기 누구지? 어, 벌써 알아서 어떻게 알아친 거야 이것 또? 어 빠른데 그가 꼬리를 밟힌 것 같습니다 어째서 밀 스크린저 에일 평소다 빈이 왕래 한다 야이짜식들 일부러 알고 있네 일부러 이거 알고 있네저저은 어? 상대하자 아닙니다 지금 아기 기다려, 기다려야 돼자어 <웃음> 이게 뭐야 아라이언킹이야 따라서 따라와봐라. 히히, 자, 탈레 가자. 아, 야, 동물들이 싸우기 싫은데. 아, 이거 라이언 킹 노래 한번 틀어줘야 되는데, 이거 테면베니 저작권이 걸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울프, 아, 들깨까지 잡아야 돼. 아이고, 미안하다. 개야, 잡을라한게 아닌데, 어쩔 수 없다. 야, 자, 동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어 잡아주고요 야옹 소리가 났다고요 우리 집에서 마이크에서요 우리 집고양이 우리 집 없어요 우리 집 강아지밖에 없습니다 어우 다잡았고 완전 동물 학살자인데 이거 완전 뭐야 뭐야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좋습니다 잡았고요 그래도 다행히 강아지들밖에 안 나와서 됐고 어딨어 쎈 마이 평원에서 미르월과 대화 어디냐? 아, 괜찮네요 자, 미러가 대화해보겠습니다. 음. 이번두 번째다. 네 번째. 나는 네 번째지. 어. 병행으로 옮기는 매개는 아닌가 아닌가 생각했다. 막상 보니까 생각했던 건뭐 다르다. 뭐지? 도망가고 있다? 어, 뭐지? 홍수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건가? 약간 야생동물들이 약간 그 뭐지? 지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걸로 보이거든요? 잠봉미션만 하면 야옹 소리 한다고요? 아아 아, 필요한 자 뭔가 피해서 도망가 듣기 가까운 것 같다 사막 드래곤이 나타면 작은 짐승 도망가거든요 자바트로시예요 오케이 음 g 피 p 서 도망가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하네요 나무늬 사을시드나면 뿌리 차려보 된다 아니다 오케이 가이레르 언덕 방향을 조사해 주시겠습니까? 어, 감사합니다. 자, 언덕 방향을 가겠습니다. 야옹이라는 그 소리였어? 다음 어디냐? 뜻밖의 만나 이상한 흔적 조사하기. 가이레르라고 했죠? 오케이, 가이레 갑시다. 피오드 근처 앞이네요. 자, 피오드 앞이네요. 아, 피오드 맞지? 오케이 피오드 던지 앞이고요. 로즘에 집에 키키 한 마리가 있음. 어 기억해 주고 계시네요. 아, 키키가 요즘에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아유, 감기까지 걸려 가지고 나이가 들어데 감기도 저렇게 심하게 걸려 가지고 지금 콧물 노란색 나오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일단 뭐 키키는 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조사해 볼까? 자, 조사해 보겠습니다. 여기 또 뭐가 문제일까요? 뭐야, 이거. 스킬도 없고 그냥 조사만 하는 거네. 스킬 아무것도 못 쓰는데요? 이럴 수가. 어디로 가야 돼 이거? 하이 비참해, 이거. 완포 이거 뭐 저것도 없고 이 속포도 없어. 어, 놓쳤다, 놓쳤어, 저기다, 저기 아, 놓칠 뻔. 자 흔적 한번 보고요. 어 동물대의 흔적. 어. 에프들은 어슬렁어슬렁 움직인 발자국 같다. 자, 다른 은자감 찾아보자라고 했고요.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동물들 떼질 이용했다는 나무 거 먹스로 전 부러진 흔적조차 없다. 뭐지? 어, 바나나 껍질 들어올리 말있다 어, 뭐야? 고릴라? <웃음> 어왠지 왠지, 왠지 트레저 헌터가 있을 것 같은 필링인데 느낌이. 좀더 마시나요, 한번? <웃음> 동물의 손 발자국을 같이 켜있요 나쁜 사람들에게는 손자국이 나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걸요 아트레전터 맞네 이거 트레전터가 왠지 필링이 맞구요 지금 어...보자 쭉쭉 따라가겠습니다 아 이거 또 대화가 되냐 이거 또 손자국 누군가와 누군가를 따라다니는 졸물이라 허트레전터가 어, 맞는거 같아요 음. 유령 같은 건가? 저기 나무 뒤에, 나무 뒤에. 어, 어, 어, 어, 어, 어, 가방 뭐 있네, 가방. 몽키, <웃음> 저거 뭐야? <웃음> 자, 너무 작고 귀엽다. 자, 사라진 나무 뒤, 어느야, 이쪽이야? 어, 어, 저기 조는 어디, 어디 쪽이죠? 이쪽이 맞나? 음, 어, 어, 아, 깜짝 찾은 줄 아네. 어, 뭐야? 왜 없지? 이좀 맞아요. 오, 라쇼 오, 라쇼 아, 저희네, 저희네, 아, 이좀 방향 좀 제대로 알려야지. 저, 이것도 음, 방향 좀 제대로 알려줄 것이지. 봅시다.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나무 뒤에. 나무 뒤에 또 뭐? 하하! <웃음> 저기 있네 또. <웃음> 지금 뭐야 저거. <웃음> 뭐 숨바꼭질하고 있어 지금. 고릴라 같은 건가? 옷을 입은 고릴라. 역시 트레저헌터밖에 없죠 아무래도. 여기서, 여기서 만난다고? 여기서 제로 영웅들을 만난다고? 다시 가봅시다. 이쪽 이쪽. 오케이. 퀘스트 거의 끝나지 않나요 근데? 제발 끝났다 오지 제발 제발요 제발 슬슬 끝났다 해주십시오. 어 따라오는 것 같아요 함정인 거 아니야? 오케이 함정 아닐 것 같고요. 붉은 나무 쪽저 있네요. <웃음> 아니 이럴 거면 그냥 데리고 그냥 인사하고 데리고 와주지 왜 자꾸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자 귀찮게. 응? 알겠습니다. 인간 여성 17세 허허 얼마나 또 이게 나올라나또음 핑크 가마이있 있어봐. 그렇게 다발가 흔적이 지우잖아어오 맞네요 핑크 맞네 찾았다 드레전터 오랜만에 뭐죠 로젠의 안지신 3요 10시간 째하는것 같은데 잠깐만 그 전에 먼저 첨년목군좀 잡고 얘좀 잡고 먼저 잡고 빠샤 지금 일단 한 중간 두시간전도 한 쉬었어요 그래도 아, 1시간 2시간 전도 쉬고 다시 한 겁니다 근데 오늘 은좀 많이 하긴 했네요 이렇게 오래 걸릴줄 몰랐어 나도 오끼 오끼끼. 자로젠 파이크 또 줄줄 돌아가고 된 거야 어 그리고 준 것은 어 보자 번개 머리 녀석은 밥 멀리 위겠죠 아무래도 어, 짐승의 핑크 기분 나쁘다. 요새 예민하다 말이야. 호호, 동물들 이동 보자. 음, 아주 귀찮아 죽겠어. 연극배우처럼 자기네 비밀조직에 관심 없냐고. <웃음> 아, 트레드런트또 이렇게 또 권유하는 겁니까? 또 이것도 자, 가입 권유 또 하고요. 사이비 교단, 내 이름에 대해서 언급해서 어? 본명 알고 있는 사람들 진짜 없을 데 우리도 모르는데 가족과 반족에 대해서도 말이야 흑서를 넘길 수 없냐고 물었다 아 지금 얘가 트레전터가 가지고 다니는 흑서 아닙니까 지금 아 이게 안 보이네 그에 대해서 제대로 들은 적이 없는 것 같다 내가 움직일 정도라면 생각보다 위험한 여수일수 있겠군 이라고 했고요 자 흔절 역추천하고 있다 이지잘 됐네 어허 덤바테도 있다 아 이거 언제까지야 이거 카부왕구 근처에 터식한 동물 내려 깊숙이 입성 했다 동물들이 엄청나게 겁에 질려 있다. 아 지금 대재앙의 증조를 보여주고 있죠. 로즈님의 담백한 공격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민티니 이렇게 또후회또 응원해 주시길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보자. 토리어곡 토리어곡이 드디어 나오네요, 여러분들. 와 토리어곡 펩시가 언제 되나 싶었는데 드디어 나오네요. 드디어. 이 사람들 아니 인간 과 동물만 믿어 도 되는 거지? 우리 그 밀레시아의 진짜 인맥은 참 넓은 것 같아. 인맥은 정말 넓은 것 같아요. 자, 다음 어디죠? 자, 미로가 대화 대장도 물레 관한 거고. 어허, 어허, 아, 미로는 길게 의프였고요 원래. 왜가 는데 동족들과 공유하는 기억 말고 나만의 경억을 만들고 싶어 해서 아 얘도 되게 좀 약간 짠한, 짠한 스토리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호호 오호... 반짝이 별이 너무 예쁜 거예요 하늘을 다 바다보다 잠깐 생각이 빠졌는데 빠졌는데 잠들어버렸다 <웃음> 아니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또아 이게 탄 모습이야? 아 원래 피부가 이런 건줄 알았는데 탄 모습이구나 아, 농담이래잖아 씨. 장난. 진짜인 줄 알았네, 씨. 자, 한말 더, 오케이. 자, 카부왕구로 먼저 가겠습니다. 카부왕구 노래가 좋죠? 카부왕구 노래가 정말 평화로워요. 너무 좋아요. 홍일점이야. 왜요? 마르네도 홍일점이야? 무슨 소리야? 어? 마르네도 홍일점입니다. 아말마르네도 여성입니다. <웃음> 어? 화면에 보이는 채팅이 멈춘 듯 하네요. 아, 진짜네? 이거는. 어 유튜브 쪽 문제입니다. 이거는 채팅이 약간 아 어쩔 수 없네요. 오늘 여기까지 채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하네 이것도. 채팅이 약간 가끔 이렇습니다. 카부항구 어디 가야지 있나요? 카부항구 찾아보자. 교역소 근처에 있구나. 아 방송 종료 아니에요, 타마 티마르님. 방송 종료 아니고. 근데 마무리 해야지 거의 다 깼는데 거의 다 깼어 제발 제발 카우채 동물도 자취를 감췄다 보금자리를 비우고 달아것 같은 여수도 많다 어이구 배를 타고 벨바스로 갈 예정이야 같이 갈거지? 벨바스로 가는게 끝거든 오케이 무서워 무거운 자이언트가 <웃음> 자이언트 무겁고요 자 이제 또 얘기를 또 해봐야겠네요. 주점. 잠시 생각해보자. 어 퀘스트가 이제 50% 거의 다 했습니다. 다음 퀘스트 죠 다음 퀘스트요. 아스콘. 아 아스콘 아저씨. 아 아스콘은 진짜 너무 슬픈 인물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플레이해 보면 알다시피 아스콘은 진짜 비운의 인물이라서 아 진짜. 갈 때마다 뭐 선물이라도 사가야 돼. 얘기해 볼까 일단. 자 보자. 들려줘 감사합니다. 벨바스트 아이들이 떠도는 말이 뱃사람통이 이곳에 전화되었군요. 유령이 나타났다는 소문이다. 유령이다. 허 나쁜 생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음 제기도 죽음이 그리 멀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보노 PHP 니 어서 오세요. 혹시 자했을때적 가지고 어느 그림자 미션 들어가야 하나아그 흔적 가지고 그냥 사용하기 누르 사용하기 사용하기 누르면 됩니다. 저도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아란즈 아 스크린 아저씨 진짜 너무 슬프다. 아 아란즈 저번에 만났죠 우리. 하 해결한 것 같다는 말을 들었지만 뭔가 아 여기서 이게 나오는구나. 아, 아 너무 슬프다 이거 음... 이거... 아란즈소식을 듣지 못하네 비덱! 그대한 것이어서 상관없습니다 지난번 석상을 파괴해 소녀 유령이 나온다 열쇠를 건너지 부탁드 정말 간단한 거니까 아란즈는 이제 괜찮다고 전했죠 더는 힘들어하지 말고 울지 않기를 바란다고 아 진짜... 기, 겁나 슬프다 진짜 하, 우리 오빠 만나게 되면 꼭 전달해줘야겠지 아무래도? 아, 어... 아란제 일위를 만났단 말입니까? 우리 아란제는 결국 어 너무 슬프다. 진짜, 아, 진짜 불... 불쌍하다. 마비노기 12스 게임이야. 이게 무슨 12스 게임? 이렇게 불쌍해? 하... <웃음> 어떻게 하지? 이를 스스로가 아란지인 것처럼 얘기한다 말한다고. 그러면 내가 완전 신들린 거잖아. 야, 아란제 말을 전해주자. 그대로 전해 주자 그냥. 아, 진짜 불쌍하다. 아, 아란즈. 아이고. 다시 대화하겠습니다. 우리 아란즈 잘 떠나갔습니까? 음, 그렇다. 맞아요. 아 손이 축축하다 다이아몬드 <웃음> 아이고 눈물 나요, 진짜 아스코이 걱정스러운데 아이 좀 걱정스러운데 좀 걱정스러운데 아 진짜 아스코 아씨 진짜 힘내세요 이렇게 해서 아스콘 이야기는 드디어 카보가 나와, 나와서 드디어 몇년 만에 끝나네요. 드디어 다이아몬드 4cm, 약한 20만 원 정도에 돈을 줍니다. 아, 진짜 주네. 아이, 이, 이 다이아몬드, 이거 버리기 아깝다. 아이, 이 다이아몬드, 이거 팔기도 슬프다. 이거 되게 어딨어? 다이아몬드 어디였어? 근데 어디였어? 아기네 오케이. 4.02cm. 바투르와 대화, 바투르 어디어또 해. 얜또 어디 야냐? 아저 있구나. 오케이. 늙은이가 형제가 죽은 거야? 음, 아 슬픔. 뭐해? <웃음> 메인 깨는 중. 어? 어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 죽음 땅이라만 그렇게 한대. 아직 방송 중이야. 조용조용 조용, 조용 어? <웃음> 여러분 아 불화한데 로젠팔 스킬 <웃음> 자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어? 메인 깨야지 수려하세요 질마하세요 <웃음> 자 김이 복잡해진다 무슨 말을해야할 고민을 미로 를 단줄거였다 빠빠이 초록색 머리카락의 작은 여자인 밀렌시안 그건 또 어떻게 알아야 했어? 어이죠 선착장 근처 타닐리엠 오 타닐리엠 오랜만에 보더니 또자 여기서 나타나네요 아이또 여기 왜 있니? 귀엽네 어 누구? 어본적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을 못하니? 오호 아 로젠파이크 난또어아 <웃음> 표정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이거 그 등대 옆에 있었지. 또캐스트 중이야? 오. 오. 호. 할아버지 울던 것도 귀일이야? 어, 울려, 울게 만들었어? 되게 귀여워내네요. 마르, 어, 티, 탄일리엠. 반응이열 어렵네.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무엇이 궁금하냐? 뭐 궁금한데? 슬퍼? 어, 슬프냐고? 호. 같은 밀레시아인데 이렇게 얘기도 하네요. 그럼 넌 슬프지 않아? 라고 물어봅시다. 어, 얘는 안 슬프다. 약간 사이코패스인가요? 하이한 <웃음> 개도 안 슬프다 하고 있고요. 우리 밀리시아이잖아 그래서 그냥 그런 거아닐까 어떻게든 다시 말짱해줘 그래서 안슬프면아닐까 싶었어. 슬퍼히 하면 그래. 어, 죽음이... 갑자기 철학적인 얘기 나오네요. 갑자기 또. 좀 화가 난 느낌이야. 어... 으아! 성격 나쁜 자이언트한대 치겠어! 폭력성 무엇! 인터넷 용어까지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밀레시아 정말 사이코패스네요. 밀레시아한테 밀레시아 안으로 묻는 거라고 밀레시아 아니면 잠깐 빠져. 호르가 죽는 것도 슬퍼. 우리는 사실 허구한 날때려졌잖아 <웃음> 맨날 마저 스크롤. 진짜, 쟤들 옛날 유전해 보니까 친구들 늑대 잡고 곰 잡고 그랬었거든. 돌아보니 요새 아무도 안하는 것 같지만 얘는 누구야? 유저 누구야? 개발진이니? 인프도 이러신저러지 돈이다 같은 거하에 약올게 하지만 가끔 불쌍한데 거미줄 줍다가 자면서 거미를 벽 때려서 죽여도 위하하고 안슬프단 다나이랑 차이가 뭐야? 생김새일까? 다나이나 에프나 자연드나 포르나 엔에 세디그는 0과 1의 세계 얘는 진짜 얘는 제대로 된 <웃음> 제대로 된 밀레시아이다 아 이거 되게 이상한데? 느낌이 되게 이상한데? 귀엽긴 해어나역서 함부로 말하지만 포라 동물 같겠냐 꼰대 올드비 이제 꼰대 올드비 나이가 좀 오, 있어 보여요 어 눈치가 없어 눈치가 포레가 죽는 것도 슬퍼 이거는 좀 때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적으로 말합시다 왜지 궁금하다알수 없으니까 얘 예, 말투가 약간 좀싹싹가 <웃음> 노란데 아들 또하지 안녕 안녕 하고 얘도 빠입니다 자 배터라 가있습니다 배터라 가야 돼? 틀저져험 함께 벨바스로 이동한다 아이것 때문에 또벨바스대한배 놓친거 아니야 이거또 허이 어, 그거 귀찮은데 틀어져 말걸기 자 벨바아스로 가볼까? 오케이 어 다행히 퀘스다 보니까 바로가게 해주네요 그래도 굿드